제가 오늘 글램핑을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짐을 다 쌌습니다 짐을 다 쌌고 이제 출발만 하면 돼요 일단 수원 가가지고 친구들을 픽업을 해야 돼서 일단 수원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곤지암에 있는 캠핑장으로 갈것 같아요 지금 수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왔었는데 날씨가 좋아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얼굴이 좀 부은 것 같네요 제가 이번에 산타페를 받았는데 여기 위에 선루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선루프 길이보다 그 기리육보다... 더 길어가지고 좀놀랬습니다 원래는 여기 앞에가 끝이었는데 저 뒤까지 있잖아요. 저 뒤까지 열리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차도 안 그래도 넓은데 더 넓어 보이는 느낌?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타다 보니까 넓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루! 음... 알구매 코너리 이렇게 좋아해 애들이 어? 아... 다구나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칠레산 산타 헬레나 샤르톤 여기선 8,900원인데 제가 와인집 가서 먹었을 때는 한 3만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보고 되게 놀랬습니다. 와 이제 창잡아서 차에 싣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서라운드지 뭐라는 거거든. 어, 어, 어, 어, <웃음> 어 저기요. 아. 저기요. 오케이. 너나 줄게. 끌어왔나 보네. 코너링에서. 에 <웃음> 네? 코너링에서 내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보고 그냥 직무수하게 가시면 됩니다. 네? 너무 좋다. 어때요? <웃음> 사고 싶어. 빤타페 사고 싶죠. 예. 예. 좀더 살래요.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와, 도착해버렸지? 도착해버렸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착을 했는데 QR 코드랑 체온 측정을 했고 지금 이제 짐을 풀려고 합니다. 왜? 여기 있어. 언니 여기. 와. 송충이 왜 이렇게 많아? 몰라.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음 맞아요. 뭐 공항쟁이. 너 어, 뒤에 송충이 송충이. 그래야. <웃음> <웃음> 아, 먹었와 냄새 봐라 우와 말 되나? 요리사랑 캠핑 오면 이게 좋습니다 이야 <웃음> 우리 요리사 에아 어우. <웃음> 음 다와이이 음. 아, 음. 음. <웃음> 대박이다 와. 와.. 지대로다 진짜 와와 아, 대박. 대박 미쳤다, 미쳤다. <웃음> 색깔 봐 뭐. 색깔 보셨다 미쳤어 뜨거워 나 한입 먹어볼게 호호 불면서 먹어야 되는데 완전 <웃음> 이제 곧 엄청난 파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안돼 안돼. 어피 아니야. 달고나 받았어요. 어. 근데 우리 안 아까 앞에 속덕 속들었는데 이거 달고나를 받았습니다. 달고나 최고. <웃음> 박소공이랑 왜 주시죠? 박소공. 박대니 소아 올린 작은 공.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기입니다 어, 조용하고 좋다 근데 제가 차 소개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차 소개를 제대로 한번 해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 외관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은 이 램프 문 있잖아요 이 램프 부분은 제가 저번에 탔던 코나랑 비교해봤을 때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 쉐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이 수평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더 세련돼 보이고 좀이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측면 쉐입을 보여드릴게요 측면은 약간 이렇게 딱 그냥 봐도 SUV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저는 그 SUV가 그냥 SUV라고 하면은 그냥 뚱뚱한 차?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산타페를 타보니까 그냥 마냥 뚱뚱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이쁜 뚱뚱이? <웃음> 이쁜 뚱뚱, 뚱뚱이가 아니고 이쁜, 그냥 이쁜 차 같아요, 그냥. 그막 뚱뚱하다기 보다는 약간 좀 그냥 예쁘게 큰차 같습니다. 다음으로 내부를 구경시켜 드릴게요전체적으로는어 어, 짙은 그레이 색깔 거기다가 시트만 베이지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시트 보시면 고급스러운 그런 베이지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시트도의 컬팅 패턴으로 해가지고 좀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전체적인 차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내가 활동을 하면서 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진짜 이 차를 타고 막 어디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이 산타페도 또나 보내야 되는데, 되게 마음이 습잡합니다 이렇게 뭐 활동을 할수 있게 지원을 해주신 우리 은대자동차와요. 미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가도 좋았지? 그럼 우리 산타께도 이제 저도 이제 안녕.